첫 번째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대로 알자. 인천지방법원 2020 타경 21673 인천 강화군 하전면 창월리 777-123 7 7 7 1 777 해가지고 전부 평수로 하면 은 278평입니다. 근데 이후에 있는 그 건물들은 이제 경매가 전부 건물 제외되고 하는데, 농지에서 건물이 이제 매각 제외다. 그러면은 건물이 등기된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법정지상권이 없습니다. 왜냐면 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일치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건물이 99년에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낡았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말이죠. 이거 뭐, 이거 스레트 뭐, 함석 이렇게 한 집이 우리나라에 있은는 언제입니까? 한 50, 60년, 60년 전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물건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하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으면은 보증금 못 돌려주겠다. 이 하정 면사무소의 사실조의 해신에 따르면은 전용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로 전용, 전용 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 명령이 발해질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럼이거 사야 됩니까? 사면 안 됩니까? 대부분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자이토지에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대부분 이제 각 필지마다 주택이 다 있는데 지금 현재의 주택은 현재는 전부 다 빈집이랍니다. 자 빈집에다가 이렇게 이제 뭐다 낡은 스는 테집 아무서 기분 같으면은 쓸 일이 별로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차 철거해야 될 거죠.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가져와라. 그 면회 가면 뭐 농지세 취득 신청금 해 줍니까 안해 줍니까? 또 반려 통지해 준다고요. 근데 반려 통지를 갖다가 하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에 농지세 제출 안 하면은 입찰 보증금 안 돌려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아, 대부분은 입찰 보증금이 날라가거나 하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잘 판단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그런 경우에는 농지증이 안 반려 통지가 받아도 이거는 입찰 보증금을 법원에서 못대먹게 생겼어요. 어, 왜 그러느냐? 사실 농지법에 관한 판례가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바로 2021년에 금년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심판례를 한번 적용을 해가지고 판단을 한번 하면은. 지금 이제 농지시득 자격 반려 통제를 받았다. 이렇게 하게 되면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그 면사무소에 대한 반려 통제에 대해서 강화군청에다가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죠. 이의신청은 면사무소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후에 지방자치단체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의신청의 요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신청인은 2021년 10월 28일 강화군 화정면 사무소의 토지에 대해서 농지청을 신청했는데 2021년 10월 31일 화정면 사무소는 이농 농지, 토지들이 농지 전용 혼화를 받지 않고 주택이 지어졌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신청을 반려 통지했습니다 근 네, 이는 불법한 처사입니다 그러니까 왜 불법한 처사입니까 이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옛날에 시골에말이죠집 짓고 하는데 건축 허가, 건축 신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 박윤규 본부장이 농지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게 옛날에 옛날에 집 짓을 때공천에서다 건축 허가 신고했어야 안 했어요? 안한 거로 알고 있어. 예, 네, 안 했어요, 전부 다. 농촌에 농가주택 하는데 그걸 갖다가 일일이 건축화가 하면 그 면석이 이상한 사람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집은 말이죠. 이 주택 부속건물 건축된 건 60년 전에 지은 집입니다. 자, 여기에 대법원이 2021년 9월 2일, 이 지난달이죠. 선고한. 2020-30665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반려처분취소 신청사건의 판결문을 통해 가지고 그 농지법에 보면은 농지법 제2조 1호에 감옥의 전단은 전단 전단 논밭과수원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경작지 또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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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의 현상에 의하도록 한 농지개혁법, 농지법 등의 입법 취지와, 자, 그 법들이 이루어진 연역, 그 다음에 농지법의 목적, 그 다음에 농지법의 농지의 보존 관리, 원상,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 등을 종합해보면, 은 농지법에서 농지의 개념을 실제 농작물 경작지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로 규율한 취지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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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변경 상태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여전히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 자, 요것도 좀, 좀 새롭죠. 우리가 어.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이 2018년 10월 25일까지 딱 2년, 3년 전에는, 어, 농지법에 의한 뭐 농지나 지목이 농지나 하더라도, 이게 지금 농지로 회복될 수 없는 그거 같으면은, 그, 이 회복될 수 없는 걸 갖다가 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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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 그 다음에 뭐, 탄업단지, 공업단지 예정지, 또공업개발법상의 공업개발장려지구 밖에 있는 농지의 전용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허가나 신고 등이 불필요했다. 이 토지를 떼놓고는 허가 같은 거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73년 1월 이후부터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원칙적으로 관할 행정청 등의 허가 등이 필요하게 되었다 자 그러다가 1994년 12월 2, 22일 농지법 부칙 제2조가 폐지되기 전에 그 농지법 제36조 보면 은 다만 예외 중 하나로 농지를 농가주택 및그 부속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허가 신고 등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즉, 농업 농업촌 발전 특별조치법이 제정시행된 90년 4월 7일 이후부터는 관할 행정청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등에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농지법의 농지였던 토지가 불법 전용된 것이어서 농지로 원상 회복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농지였던 토지가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안 되고, 농지 전용 당시의 관계 법령에 의해서 농지 전용 허가 등의 의무가 존재했고, 그럼에도 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전용이 이루어졌시이인정돼야 된다. 자, 이 사건 토지는 1990년 4월 7일 이후부터 관할 행정청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등이 필요하게 됐다. 그런데 이시이 이 지어지지 몇년 돼요? 60년 도다 그렇다면 이 사건 농지 위의 건축은 농지 전용 허가 등의 의무가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농지취득 자격 신청에 대한 반려통지라는건 법률적인 근거가 없이 자행한 폭구임으로 즉시 시정하여 정당하게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이의신청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반려통지라고 해가지고서 내가 프로가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즉시항고 하는 한고장입니다. 내용은 뭐 비슷해요. 자,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가 아니다. 자, 농지가 아니고 집을 지어가지고서 거의 60, 70년 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농지냐. 자, 이 토지가 농지법 2조 1호 감옥 전단, 여기 전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앞부분이에요, 앞부분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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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될 상황입니다.